Action. l a g 짜장 짠. 단면이 이거 엄청 쫄깃해가지요 그치? 약간 소고기 느낌인데? 어머. 요살 요살. 실가 가지고 한 그레이가 <목소리> 점점. <목소리> <목소리>